그면 그렇게라도 을 어, 여기 있다. 아 여기다 저 어디로 어. 어, 오늘 안보겠지 계단 탔어 계단밖에 없던데? 3 있는 번째 계단밖에 없던데? 아니야 우리 스플래터인데 사람 구우이가 그 계란 타고 올라왔거든? 음. 그래서 사실 아, 언니께서 좀 강요를 하고 싶어서 언니 에스컬레이트 타고 가니까 계란 타고 올라와 그래서 언급한 거야, 카톡에서 <웃음> 근데 <깜짝이야. 웃음> 알아서 잘 왔네 <살아왔네>. 어. <웃음> 빨리 빨리 걸어왔어 앉은 분을 해볼게요 아직 아 이걸 안 꺼내서? 아 어, 너무 힘들어 진짜 손은... 저는... <웃음> 아니 손 그거 저기 할래? 음, 소독제? 오! 해! 나 이미 만져버렸어 네. 물티슈아르반 아, 네. 아르, 아르, 아르란? 아르란? 아르란 시킨 거야? 맞아 이게 마음이 돼 너무 내 보는 거 아니에요? 아, <웃음> 쳐잖아, <그런지. 웃음> <나> 떨려서 지금 <웃음> 거슬리면 바로 쳐버릴 것이 빵샵이 뭐야? 아, 리카라아니 다시 아, 막... 해줬을 아, 텐데 맛인가 괜찮은 언니 드세요 나전 괜찮아요 가위박 어, 어, 어, 한번 먹어볼까? 먹으라! 혹시 응. 먹어? 응 치즈? 이게 치즈야 그럼? 응 먹어봐 어떻게 먹는 거? 네아 예. 차... 그래? 그냥 <웃음> 찍어 먹는 거 어, 맞아 먹어 먹어봐 먹어야 이거 더러운데 이걸 찍는다고 응아먹어봐 <웃음> 먹어보라고? 응 먹고 감상평을 들려줘 화삭거리는 소리 난 안찍기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맛이야? <웃음> <웃음> 옆에 <웃음> 커피 아이스크림도 팔더라. 여기도 팔았다어여도어어 몇 개? <웃음> 이에 뭐였지? 이거? 믹스. 아, 그 피. 피. 미스팟? 미스 피드. 아, 피드. 파이었으니까 피 피드. 아 피드. 피드. 피드. 피어 피드. 피드. 피드. 피드. 피드. 피드. 피야 그 네, 내가 가지고 올라갈까? 아니 내가 내려, 내려갔다 올게 내려갔다 온다고? <웃음> 그래 <웃음> <웃음> 자에이씨 <웃음>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어때요? 좀 달라요? <웃음> 이거 시럽 뿌리는 거야? 오좀 <웃음> <오> 엄청나지? <웃음> 먹어볼까나? 칠사레 <웃음> <7살이> 같은 <웃음> 아하 완전 이게 맛이죠? 초코 맛이요 초코 맛이에요 아, 카카오 아, 아, 응. 아, 아, 맛? 카카오 이거 제가 다보예요? 이것도 맛이 있는 거? 설명해좀건데왜 봐야 돼 우유 음. 우유에 약간 음. 밀크티가 과 음. 음. 음. 이건 뭐야? 프레젠이 이게 캐슈머다니까캐 패슈머신이 크록색이야? 아, 피스타치오피스타치오 색깔이 없구나. 초생은 알겠는데 아닌거 맨날 아이스크림. 나르나르그도도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 아니 나도 나도 나 아니, 여기, 여기, 언니, 봐봐, 여기가, 여기가. 비었어. <웃음> 아니, 근데, 이거를, 좀 이쁘게, 뭐지? 이런,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. 내 방과 똑같잖아. <웃음> 야, 너, 너 내가 올린 영상 꼭한번 봐라. 너무 강의됐어. <웃음> 아니, 일부러 우리 쪽에 많이 뿌린 건 아니다. 아, 진짜. 야, <웃음> 봤지? 아까 여기도 있네. 여기도 <웃음> 에서한거보셨네 아, 아까 3층 정도? 어.